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이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을 올린 후약 10일 가량 올리지 못했는데요 연말이라 각종 행사도 많았고 해야 될 일이 좀 많았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하고 올릴 수 없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했을 때 멕시코 살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. 고마워. 장점 첫 번째, 제가 생각하는 장점 첫 번째는 공기가 좋은 겁니다. 제가 이쪽으로 넘어올라고 가심했을 때 이미 한국은 미세먼지의 습격을 받았죠. 둥가만 저도 밖에 나갔을 때 숨이 턱턱 막히는 경험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그때쯤에 아들이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였는데 그런 아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기가 좀 그랬어요. 미세먼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집안에서 환기하기도 좀 힘들었고요 일단은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해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멕시코 공기는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하는 상태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걸어 다녀도 뭐 숨이 막힌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오히려 멕시코는 공원과 나무들을 조성을 잘 해놨기 때문에 공기필터가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 두 번째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대체적으로 많아졌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보다 한국에서 제가 게임 회사를 다녔었어요 평균 아침 9시 10시까지 출근을 해서 밤 11시 12시까지는 기본이었고 많이 할 때는 이제 새벽 3 4시까지 했었거든요 바쁠 때그 부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봐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멕시코로 넘어오게 된 거고요 어,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왜 넘어왔는지 어떻게 넘어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점 세번째 아들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보통 여기에서 자란 아이들은 거의 3개국어를 할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잘 키운다면 첫 번째로는 이제 당연히 한국어겠죠. 두 번째로는 멕시코 사람들이 모국어로 쓰고 있는 스페인어고요. 세 번째로는 영어입니다. 지금 아들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의 수업 90%는 영어를 사용 중이고요. 나머지 10%는 스페인어를 사용 중이라고 들었습니다.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는 스페인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. 뭐 지금도 가끔 보면은 이제 아들이 한국어, 스페인어, 영어를 이제 섞어가면서 쓰기도 하더라고요. 어릴 때부터 그런 언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식료품 같은 물가가 저렴하다는 건데요. 예전보다는 전반적으로 물가들이 조금씩 상승을 했어요. 근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보다는 훨씬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. 물론 여기서 이제 돈 벌고 쓰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저렴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한국에서 돈을 벌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단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생각했을 단점 첫 번째는 인터넷이 많이 느린 편입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빨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서비스 품질이나 속도나 그런 부분에서 한국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요 뭐 그럴 수 밖에 없는게 한국은 땅이 좁기 때문에 광랜 깔리는 속도도 빠르고 그렇긴 한데 이제 멕시코는 나라가 크기 때문에 광랜이나 이런게 깔리는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이 느리고요 그리고 서비스 품질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긴 할건데 단점 두번째는 멕시코 사람들의 업무처리가 느려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서비스 품질 그런 부분이랑도 조금 일맥상통 하는데 손님을 세워두고 옆에 동료들이랑 잡담하는 경우도 좀허다하고요 본인들 업무숙지가 좀덜돼 있어서 그 부분들 체크하느라고 이제 시간 걸리는 부분도 있고 서비스 부분이 아직 확립이 덜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뭐 우리나라는 이제 뭐 서비스가 안 좋고 하면 바로바로 테클 걸고 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서비스 개선이 빨리빨리 되고 하는 편인데 멕시코는 약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느긋한 편이라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답답해 볼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단점 세번째는 교통편인데요. 멕시코는 우리나라처럼 지하철이나 버스 노선이 이렇게 잘 짜여져 있는 편이 아니라서 차가 없으신 분이라면 좀 불편하게 다니셔야 하고요. 우버를 이용하시면 되긴 하지만 일단 대중교통에 비해서는 우버가 비싸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있죠. 그 부분이 단점이라고 생각됩니다. 단점 네 번째로는 이건 개인적이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인데요. 제가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고 뭐 만화도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키기가 완당치가 않아요. 한국에 있었으면은 뭐한 거라에 있는 게임들 사기도 편하고 뭐 만화책이나 뭐 이런 책들을 사기가 편한데 여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주문해서 오면은 배송비가 이 거의 물건 값만큼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약간 쓰질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좀. 제가 생각했을 때 장단점은 이렇고요. 뭐그에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. 메일을 주셔도 좋고요. 아니면 제가 그밑에 더보기 부분에 오픈 카카오톡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좋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이만이었습니다